네 반갑습니다 무료체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, 오늘 그 L뱅크 거래소에 어, 저녁 8시를 기점으로 해서 코인엑스가 어, 리스팅 이제 거래가 개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1분 단위로 좀 조정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상장 목표 가격을 0.08달러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는 요 정도 가격으로 일단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. 어, 그런데 지금, 어, 모르겠습니다. 이게, 나중에 가격이 어떻게 좀 바뀔지는 모르겠는데, 일단 그, 코인 마켓 캡 기준으로는 CNX 토큰이 가격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거든요. 어, 오늘 이제 거래가 이제 그, 이제, 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, <목소리> 현재 잠시 코인마켓캡 동향만 좀 보죠 어, 현재 코인스의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현재 약간 올라와 있긴 하지만 전날에는 10원대 정도로는 유지가 됐었거든요 예,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.53원까지 이렇게 많이 너, 내려와 있어요 어 이미 그 팬케크 스왑을 통해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최고 낮은 때는 2원때까지도 이렇게 내려간 어, 상황이기도 합니다. 자, 공지에서는 코인엑스가 이제 팬케크 스왑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하지 마시고 어 P2P나 L뱅크 어 정식 상장된 어 거래소를 통해서 어 구매를 하려거든 어이 거래소를 통해서 진행하셔라. 어 팬케크 스왑을 통해서 거래한 이 코인에 대한 가치가 실제로 거래소와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지를 하기는 했어요 자, 지금 거래 개시 2분 정도가 지났는데 0.07978 달러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어,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코인마켓캡에 등록되어 있는 그 시장 흐름과 좀 이렇게 어, 연동이 좀 되어 있지 않을까도 싶기는 해요 어, 가격적으로 올랐으면 하는 바람은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미 코인엑스가 이미 그 상당히 장기간 2022년 4월부터로 기억을 해요 이 프리세일이 진행이 됐고요 어,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 보면 0.008달러의 프리세일을 1차로 진행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, 계산을 좀 해볼까요 0.008 달러에 지금 1 달러가 1,250 원인가요? 뭐든 대충 이 정도로 곱해버리면 대략 10 원대 정도였단 말이죠. 그럼 이때 구매를 하신 분들이 어 아무래도 어 좀더그10 원대 구매하신 분들이 좀더 이득을 보려고 하겠죠. 지금 0.08 달러니까 자 지금 0.08 달러. 어 곱하기 1250을 해버리면 100원 정도니까 10원에 산 사람들은 보다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겠죠. 자 거래 개시 3분 정도 지났는데요. 어, 시작과는 달리 0.057598달러까지 28%로 좀 떨어집니다. 네, 현재 요 정도 가격이면 네, 좀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. 자 그리고 어 지금 이 코인엑스 관련해서 프리세일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베스팅.cnxnetwork.org로 들어가면 어, 프리세일에 참여를 했던 양이 이제 여기 표기가 될 거예요 저는 어, 현재 없기 때문에 다 영어로 표기가 되는 것이고 어, 여기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어, 이제, 월렛을 통한 어,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. 에, 그분들의 이제, 어, 이 기간이, 출금이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되게 되면, 그 다음에 이제, 어, 무료 채굴러 분들에게 추가 공지를 해서, 현재 마이닝 앱의 앱과 월렛 X와의, 어, 연동은, 어, 되어 있진 않지만, 향후에, 어, 채굴자들과 이제 월렛 X와의 연동을 통해가지고, 어 출금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. 근데 요게 이그 크리스마스 때까지도 어 프리세일이 연장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바 있기 때문에 어 이분들의 이제 그 시장에 어다어 어, 진입을 하고 나서 어 무료 채굴러들에게 이렇게 왔을 때는 어큰 호재거리가 어, 존재하지 않고서는 가격적으로는 좀 어, 단기적으로 크게 기대하기는좀 어렵다라고 보여지죠. 어, 물론 코인엑스가, 어, 자체적인, 현재는 그 BP20 기반의 코인으로 거래를 개시를 하지만 나중에 자체 메인넷도 개발 예정에 있기는 합니다. 어, 그래서 호재거리가 동반이 좀 돼줘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좀 가격적으로 도모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. 보여지네요. 현재 지금 거래 개시 5분까지만 보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는 0.05355, 53361달러까지만 되어 있습니다. 환산 기준으로 보면 현재는 약 6.8원 정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코인, 코인 마켓 객과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네요.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.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